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은 휜 다리 교정을 위한 영상입니다. 다리가 휘게 되면 무릎 연골이 닳게 되고 통증이 생기고 몸의 중심점이 바뀌면서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튀어나오면서 거북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노화까지 생기게 되면 관절 중에 특히 무릎관절이나 고관절의 손상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걷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휜다리는 보통 오다리오다리와 X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오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휜다리의 대부분 한 열에서 일곱 여덟 명은 오다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X 다리보다 오다리가 더 많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오다리가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오다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다리가 아니어도 오다리 교정 운동이나 이 방식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유전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가족끼리 생활 습관이나 몸을 쓰는 패턴을 부모한테 배우기 때문에 체형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생활 습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장기의 커가는 과정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다리있더라도 본인은 관리를 해서 오다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근육의 근육 약화, 근력 약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하시면 은 오다리, 건강한 다리를 예쁜 다리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어떤 신발이나 보행 습관 때문에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오다리는 보통 X다리에 비해서 교정이 쉽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걱정을 사실 덜 하셔도 되는데 다리가 많이 휘면 휠수록 고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고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휜다리의 특징적인 자세적인 문제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리는요. 이 무릎의 안쪽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굴이 정면부를 바라봤을 때 얘가 서로 엇갈려서 안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이렇게 오자로 휜다고 해서 오다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무릎 사이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뜬 상태가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안으로 가볍게 그러면은 오다리라고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릎이 이렇게 내측으로 돌았다는 거는 실제로 이 무릎 관절에서 이렇게 톨전이라고 해서 비틀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고관절에서 뇌회전이 일어났다는 얘긴데요 고관절에서 뇌회전이 과도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 백니가 생기게 되면 옆에서 자세를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내회전을 제가 시키면 엉덩이가 뒤로 빠졌죠. 그래서 얘는 바로 한 거고 이렇게 하면 뒤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 궁내이가 되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고 허리에 전방 경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휜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보통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리가 생기고 뒤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래 두시면 허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많이 들려서 자세가 이제 상체가 약간 커 보이는 어떤 체형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많이 허리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보상작용으로 엉덩이를 살짝 말면서 앞으로 시프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스웨이 백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오다리가 그러면 뒤쪽으로 다리가 밀리게 되면 전반술이 더 심해지면서 오다리가 더 가속하게 되고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서 배가 자꾸 나오면서 복부를 쓰지 않는 자세로 변질되고, 그 다음에 등이 뒤쪽으로 휘게 되면서 구분등이 생기게 되고, 구분등이 생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자, 머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거북목, 이런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다리가 보통은 무릎이 내측으로 이렇게 돌 때, 내측으로 돌면서 이 발목이 안으로 돌게 되면서, 이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펀 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바닥 안쪽에 뭐 족저근만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 무릎이 안쪽으로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요 안쪽에 전요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아니면 무릎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다리 저림이나 다리가 붓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릎관절에만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발목, 고관절, 척추, 어깨, 머리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자세를 망가뜨린다는 라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오다리를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 오다리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법이 되는 거예요. 발 밑에서부터 일단 생각을 하면 발목의 과긴장과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진다던가 발등의 어떤 과도한 긴장이나 어떤 뻣뻣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 아치 마사지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죠. 아치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발등에도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등에 이제 마사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목이 좌우로 꺾이면서 얘네가 불균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발목 앞쪽 부분의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가지고 곧바르게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도 해줘서 이아킬레스 텐던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위치나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 운동 범위를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면서 이쪽 앞쪽에 있는 사타구니에 있는 부분들의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조여지고 구축되게 돼요. 이렇게 단축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고관절을 열어줄 수 있는 턴아웃 자세에서 하는 무릎을 열어주면서 하는 스트레칭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이 이제 단축되면 서리가 이제 과도하게 전방 경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도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에 있는 스트레칭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도 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릎이 안쪽으로 돌면서 어, 뇌회전이 되면서 실제로 이둔부에 있는 근육들은 외회전이 되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리공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엉덩이가 커 보이는 효과만 있지 실제로 근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라던가 아니면 클램 동작 다리 열면서 하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을 시켜주고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ROM을 확보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 시켜준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꼭 마무리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 상태에서 하중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하중을 안 받는 운동 위주로 처음에 해서 근력을, 근육을 제대로 쓸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나중에 마무리 동작으로 하중을 받아서 그거를 이겨내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복합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과 바깥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이 발밑을 밀어내면서 척추를 이렇게 펴주는 골반을 펴주는 어떤 운동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턴아웃을 하신 상태에서 다리가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뭐공 같은 걸 끼셔도 되고 처음에 무릎이 안 닿는 경우, 서로 안 닿는 경우에는 그래서 공 같은 걸 끼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해준다던가 이 상태에서 뭐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중력을 받는 거에서 응용해서 동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중력이 노출된 자세에서 간단하게 무릎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였죠. 이렇게 붙이신 상태에서 발 안쪽이 이렇게 서로 딱 붙으셔야 돼요. 이렇게 붙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계속 발의 안쪽은 붙이고 계셔야 돼요. 떨어지시면 안 돼요. 운동하시는 내내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옆으로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 힘을 주시면서 꽉 버티면서 엉덩이까지 꽉 조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붙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딱 맞춰서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동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무릎을 굽히고 바깥쪽으로 외회전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힘 주면서 힙힘 주면서 골반 중립. 다시 둘 열고 이때 떨어지시면 안 돼요. 발이 막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다시 셋둘 발의 내측면을 딱 붙이신 상태 넷 하고 엉덩이도 조여서 약간 후방 경사 시킨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꽉 조여주세요. 다섯. 그렇죠. 여섯 외회전 위로 쭉발 밀어내고 일곱 그쵸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는 너무 이제 오다리를 빨리 교정하고 싶다고 이 횟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이 힘이, 톨전되는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무릎이 뻐근하거나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제대로 다른 거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바닥 마사지, 발등 마사지, 발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무릎 스트레칭, 그 다음에 골반 스트레칭, 뭐 이런 거. 고관절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시고 이 동작만 하시면 교정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고관절이 충분히 늘어나고 운동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신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로 오다리 교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주제별 프로그램에서 어, 이 오다리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가지고 같이 하는 운동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자세 교정은 여기까지. 안녕!